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도가 쉬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오레베에 이르니라 아멘 예. 그럼 다 어디 계시다가 오예배 시작하니까 다 오셨습니까? 예, 아무도 없어갖고, 야, 오늘 정말 조용하게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오늘 또 어, 구정인데, 이렇게 찬양팀, 야외팀 와서 예, 열심히 몸으로 찬양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참, 어, 마음으로 짠하기도 했는데, 우리 격려로 박수 한번 이렇게 <웃음> <웃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구정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예,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우리 모든 새날 가족들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어, 몇 주일 전이었습니다 어, 함께 청년 시절을 보냈던 어, 김은호 형제 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사님이 되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은호 그리고 또선명이 그리고 아이 로아도 보았는데 참 좋더군요 다음날 발인예배와 하간예배 인도를 부탁해서 아침 일찍 장례예배 인도차 다시 장례식을 찾았습니다 발인예배니까 운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호집사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예전에 저와 그리고 학생 때 청년 때 교회에 나왔던 승민 형제와 그리고 경식 형제가 그 장례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어, 너무나 반가웠기 때문에 장례식 예배가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 시절을 조금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끝이 흐릿하더군요.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어,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부산 근교에 승민 형제가 살고 있다고 해서 꼭 다시 교회로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함께 청년부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삶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왜 그때 청년 시절에 조금 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런 어떤 예배 자리에 오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책임감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분명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일 때 전도사일 때 함께 또 시간을 보냈을 텐데 왜 그들을 놓쳤을까 하는 그런 후회와 자책에 조금 마음이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마다 모이는 목장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초대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목장의 어떤 모습이겠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뎀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선지자 엘리아가 로뎀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1기 상 18장에서 엘리아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불의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습니다 전국에 바울을 모시고 있었던 바울 선지자들을 한 번에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늘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무언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세벨에 의해서 경고되어지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지쳤죠 엘리안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결과가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는 현실에 그는 상심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남한국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환을 두고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로뎀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로뎀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예. 제가 인터넷에 로뎀이라는 어, 글로 이제 부산시 지도를 펴서 로뎀이라는 말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요, 예. 이런 어떤 가게들이 있더군요. 로뎀 정신건강의학과, 로뎀 노인요양원, 로뎀 나무펜션, 로뎀 국수, 로뎀 영어, 로뎀 인테리어. 어, 제가 예화를 좀 사용하려고 혹시나 해서 예,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했습니다 제가 로뎀 달란주점, 로뎀 노래방, 로뎀 비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나왔을까요? 예,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으면 좀 애매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로뎀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로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리고 로뎀의 로댐,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네, 저 사진이 바로 로뎀 나무인데요 네, 한국 성경식물원 원장 박정선 장로의 말을 빌려서 로뎀 나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로뎀 나무는 관목으로 새로 나온 순과 오래된 순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로뎀 나무는 잎이 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넓은 잎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로뎀 나무는 잎과 줄기가 거의 하나가 되는 그런 나무이죠 로뎀 나무가 서식하는 장소는 와디나할이라는 곳으로 어, 그 와디나할은 광야에서 우기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 광야에 물줄기가 생깁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서 물줄기가 와디나할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 그 주변에 로뎀 나무는 자라게 됩니다 그 물줄기를 유대인들은 시궁창이라고 불렀고 로뎀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로뎀이라는 뜻이 시궁창이라는 말이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까 검색했던 이름을 조금 돌려보면 시궁창 영어, 시궁창 북수, 시궁창 노인 요양원 이런 이름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로뎀은 그렇게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로뎀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로뎀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사용할 일이 생긴다면 광야에서 태양을 피할 만한 장소가 로뎀 밖에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로뎀을 만난 그 사람은 분명히 하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아 선지자가 하루길을 걸어 광야 가운데 뜨거운 태양 가운데 로뎀 아래 있는 모습을 듣는다면 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도 끝이 났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끝이고 이제는 조주받는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로뎀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오는 장소와 같습니다 실패자들이 모이는 장소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오는 장소 도망하든 도망하든 마지막 끝에 머무는 장소가 바로 로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선임 성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성교사는 한국 사업가들하고 만나서 어울리지 말라 그래도 거기, 그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죠 성교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사업가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먼 아프리카까지 왔겠는가? 대부분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그 인생이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아프리카로 온다 동남아 등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장소가 아프리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가랑 만나서 이야기 하지 마라 제가 이야기 안 했을까요? <웃음> 예. 그런데 그 성교사님도, 선임 성교사님도 어, 그렇게 온 사업가가 불쌍해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정말로 크게 사기를 당할 뻔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뎀은 인간적으로 볼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는 장소입니다 엘리아 선지자조차도 로댐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는 절규 아닌가요? 뜨거운 햇살 아래 햇빛도 교우 피할 그 장소에서 엘리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조조의 장소로 불리는 로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로뎀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두 장면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구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구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에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본 성경에서 엘리야 외에도 로뎀나무가 나오는 장면 중 대표적인 장면이 하갈이 이세마엘과 광야로 쫓겨났을 때 엘리아와 똑같은 광야인 블레세바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때 만나는 장소가 로뎀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일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둡니다 아이가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관목 덤불 아래에 두는 것이죠 이 관목 덤불이 바로 로뎀입니다 하갈이 로뎀을 만나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엘리아와 똑같은 순간 아닌가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참담하고 비참한 자신의 인생이 시궁창 같은 저주받은 그 순간에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로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로뎀이 등장하는 또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기 3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삶느니라 네, 아멘. 요번 자신을 조조하는 사람들을 함께 조조하며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 파리하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쌀이 뿌리가 바로 로뎀나무 뿌리를 의미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마지막에 생명을 이어갈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바로 로뎀 나무 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로뎀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인생이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죽음 앞에 마지막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로뎀입니다 인생이 시공창 같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이 만나는 장소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하갈이 소리내어 울기만 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로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다른 인생의 장소인 로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11기 19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아를 먹이고 주물러 새 힘을 얻게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꿈을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열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내 길이 남았다. 내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위로한 장소가 바로 로뎀인 것입니다 장세기 장세기에서 하갈이 도착한 로뎀에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장세기 2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아가를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포기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로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인생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새로운 길을 내어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길을 기회를 내가 줄 것이다 지치고 낭망한 인생의 반전이 되는 장소가 로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은 반전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의 장소일 수 있지만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무조차 없는 초라한 장소이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 없는 그 장소가 인생에서 구원의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장소이지만 그 장소가 비전의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소망의 장소, 희망의 장소로 그들이 생각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단지 사람이 나약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러 가는 장소 하나님을 믿는 장소 그리고 교회나 절이나 다른 종교 어떤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 인생을 구원하는 장소 그리고 살아갈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페루에 사역하는 동기 성교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손임 성교사님과 함께 학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파트를 맡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집에서 잠깐 자신이 사역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집중해서 소개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정말 아무 표정이 없는데 약간 찡그리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성교사님은 그 아이가 교회에 올때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라 했어요 아이는 항상 집에서 학대받고 있었고 늘 아이는 무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라 합니다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하고 이제 거리에서 전도되어서 교회의 주일학교에 나오게 됐죠 교회에 들어온 그 아이는 이제 조금씩 얼굴을 찡그린답니다 표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라 합니다 페루도 아프리카와 비슷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늦게 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항상 제일 일찍 와서 성교사님을 기다리고 아이들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페루가 90%가 가톨릭이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때 어마 어마하게 큰 성당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 반전을 준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교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교회 그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의 인생은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이 청년은 2년 동안 1년 단 1년 어간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밤이 무서워서 그리고 밤이 외로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술로 약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버텨냈다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아서 술에 취한 그 하루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제 인생을 만들어 갑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만져주셨어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살수 있는 희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부에 와서 교제하면서 아직은 힘들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반전의 장소가 바로 새날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 안에 지금 일대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과세가족을 위주로 이렇게 일대일을 하는데 한 자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고 특별히 가족관계 안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와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기도의 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가족에게 다가서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가족에게 용서였던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엉켜진 관계의 어떤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었다라고 그 청년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곳에서 기도의 집에서 새날 교회에서 반전의 장소를 만난 것이죠 힘들었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금씩 풀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세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좀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뎀이 엘리아에게 해주었던 것은 무엇일까 먼저 로뎀이 해주었던 것은 작은 그늘이었습니다 태양을 온전하게 피할 만한 풍성한 그늘이 아닙니다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준 작은 그늘이었습니다 로뎀 나무가 엘리아에게 엘리아 선지자를 회복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로뎀 나무가 로뎀 그늘이 엘리아 선지자에게 마련해 주었던 것은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그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 공동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은 누군가의 작은 그늘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작은 그늘이 되어줘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병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그늘과 같은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만 그가 로뎀 그늘에 로뎀 나무 그늘을 찾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는 겁니까? 살고 싶다라는 겁니까? 아프리카까지 오는 인생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낭망한 그 인생이 왜 아프리카까지 오는 겁니까? 죽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그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들 마지막 희망을 위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작은 그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작은 그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서로의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도입 부분에 하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문제 앞에서 회피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박국처럼 얼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작은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얼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작은 그늘로서 역할을 다해 줄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청년들이 교회에 떠난 이유가 바로 청년 공동체가 작은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 작은 그늘이 필요한 모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작은 그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작은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작은 그늘이 되어서 새날교회가 로뎀과 같이 지친 인생에게 낭망한 사람들에게 반전의 장소가 되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로뎀은 천사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오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그를 로만지며 아멘.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그늘과 음식과 잠을 준비해 주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천사를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데미 반전의 장소가 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이 아닙니다 로뎀이 반전의 장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노력과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만날 때 그때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전에 목사님께서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설교하시면서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전의 장소가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의 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끔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듣고 그들에게 하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답은 하나님입니다 새날 교회가 인생에 변화시킨 장소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 세날 교회가 반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원래 준비했던 말씀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뎀은 부흥하는 장소입니다 좀 맞춘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부흥이 회복 아닙니까? 어,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부흥은 회복입니다 회복하는 곳이 로뎀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습니까 하지만 부흥이 있을 때 그곳이 반전의 장소 로뎀이 되어서 이 한국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로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은 회복입니다 결국 자신 개인에게 나타난 부흥이 그 로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의 장소는 부흥의 장소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곳이 바로 반전의 장소인 로뎀인 것입니다 우리 새나교회가 이런 반전의 장소, 회복의 장소, 부흥의 장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새날교회가 반전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만나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새날교회가 부흥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목장 모임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옵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